자, 명상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영상 슬라임 랜처 2입니다! 가보죠! 일단 돈의 여한이 없는 상태 10만 947원이고요 업그레이드 상태도 거의 풀로 지금 맵도 다 열었다. 이게 다 연거래요 여러분 맵을 안연게 아니고 이 이상의 컨텐츠가 여기에서 이제 펼쳐질텐데 그게 DLC로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아직 완결이 나지 않았다 게임 자체가 다 본거라서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아니 농담이고 자, 일단은 체크를 해보자고요 뭘 마지막으로 할수 있을지 아 그리고 참고로 슬라임 랜처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이게 2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슬라임 렌처 1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해요 옛날에 하다가 완결나기 전에 제가 지금 이 2처럼 그만둬가지고 1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포드도 더 찾아야 되네요 맵에 지금 요거 못 찾아서 지금 못하는 거라 아 이거 50개 물건 요거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하다 그죠 이야 스프링 패드 요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야생 벌꿀 하나 구해와서 스프링 패드 하나 만들어볼까 1이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드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판매하는 그런 드론까지 추가가 돼 있어요 DLC로 나왔었다고 지금 2에서 삭제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불편하게 그래서 아마 엔딩까지 아주 시원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다 그게 진짜 힐링일 거다 그리고 아무리 몇년전 게임이지만 부금은 좋긴 할 겁니다 어, 워낙 힐링 게임으로 유명했던 슬라임 랜처기 때문에 방금 말은 취소를 할게요 힐링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를 하도록 하고요 너네 있잖아 일단 여기 있는 슬라임 다 없애 내가 딱 말할게 한꺼번에 들어와 어 뭐야 방금? 어? 안 열린 게 있었어? 이거 그냥 기본 분홍 플롯인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기본 분홍 플롯 얘네 있잖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정답 오! 포드! 제발! 50칸! 뿌리덩굴! 뭐야 저게? 잠깐만 이거 여기까지 오면 답 있었나? 오우 오오오오어씨 죽는 줄 알았다 어? 어? 어라라? 고기 바로 맥인다는 마인드? 집안 갔다오고 깬다는 마인드 아 미안하다 깬다는 마인드 너무 잔인한 짓을 했어 어? 여기도 열린다 이거 꿀 꿀이야 또 금방 구하지 꿀 오케이 아니 이거 닭 30마리 모으겠어 이러다가 내가 닭을 너무 잘 찾는 건가 지금 <웃음> 지금 닭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지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년간의 어떤 슬라임 렌처 짬으로 다져진닭 사운드 플레이 와우 와우 어라? 여기가 어딘데 열려있지? 아 뭔가 열었던 데랑 아 여기랑 그냥 숏컷이구나 한마디로 안 터지고 배겨? 안 터지고 배깁니까 이게? 그렇지 어? 그만큼 되게 겁적. 아이고 이고 어이 우우. 아, 여기구나. 아, 꽃꿀 슬라임 있던 곳. 아, 일로 바로 이어지는 저쪽이 지금 아예 개발이 안된 지역 같거든요. 저쪽 뒤쪽이. 어? 이런 공간 뭐야? 여기 아래쪽에 아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돼 아, 아. 아. 바위 왜 뚫리는데 아 아쉽네 어 근데 저 업그레이드 했던 것 때문에 덜 잃었어요 좋다. 별로 필요 없어 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 이래 이것도 얘들아 얘들아 제발 얘들아 좀 적당히 좀 너가 이번에 최우수 슬라임이구나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출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식량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 이제 곧 너희들의 후속편이 나온대 그때도 너희들을 키우고 있을 순없난 쓰레기야 저 슬라임들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 그 기억들 이 야광 슬라임을 합성하면서 얼마나 귀여워했던가 잘가 두번째 맵 열었던 그곳에 있나 혹시? 거기도 뭐 하나 남지 않았을까요? 어딘가? 그죠? 저기 뒤에 넘어도 지금 스토리가 안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다음번에 시리즈가 나오면 여기가 열리겠지 음, 여기가 뭔가 퍼즐같은 걸로 한번 열리겠죠 근데 50칸 늘리는 그 인벤토리 업그레이드는 도대체 어디서 놓친 걸까요? 발견을 왜못 했을까? 웬만한 거다 찾은 거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어? 오! 오! 얼마만에 포드야? 아! 여기에다가 가젯 설치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볼까? 아 뭐야, 이 정도 아니 난 슈퍼 점프 막저기 하늘까지 가는 줄 알았지. 이게 뭐야 이게. 아 너무 아 너무 실망스럽다 이거 높이. 물보다 못하잖아. 아 물이 이 정도인데. 아물 정도는 돼 줘야죠. 이게 뭡니까. 왜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개수는 해당 맵에만 있는 개수예 우와. 그 그렇게 많이 숨겨져 있다고? 거에요. 아니 미쳤네. 이거 언제 다 찾냐 그러면? <놀람> 10개? 여기도 10개? 참 요쪽을 안 뒤져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탐색 들어갑니다 어, 아주 그냥 심층 분석을 해버릴게요 맵을 스캔을 한다는 마인드 진짜 싹 훑는다 포든 줄 알았잖아 핵충 먹자 있잖아 어? 냄새난다 이야 이야 아이 올라갈 수 있는데면 어떻게든 해갖고 숨겨놓은거 아니야 또? 어? 그런거 아냐? 저야! 에! 자! 으아! 흐유! 하! 하! 아 밝은석상 뭐야? 아 진짜 이거 너무 빡세게 해놨잖아? 근데 이제 나는 깨달아버렸지 만약에 있을거면 은막 이런데 있어 어, 이런데 있어 이런데 이런데 있고 있을 거면은 던전 같은 데에는 그냥 숨겨놨는데 맵에는 그냥 숨겨놓진 않았어 꽁꽁 숨겨놨어 꽁꽁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감 잡아버렸어 수색대가 감을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이거는 야 한번 찾아봐 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덤벼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요 구역에서 하나 찾았으면 이제 이 구역은 없다고 봐야돼 요포포 뒤에 공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봐야되는거 아뇨? 니 여기 넘어가야해 반드시 넘어가야해 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정도로 악랄하지 않아 어! 어! 어!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이런 미친 사람! 이런 미친 개발자 내가 요있다 있잖아 요기있다 있잖아 흑슝 먹자 있잖아와 저기다 숨겨 이야 이런 악랄한 오늘은 여러분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어? 안 열린 데가 있다라? 저거 그냥 괜히 있는 거 아니야? 저거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가지고 저거 찾느라고 저거 시간보내가지고 저고 DLC 나올 때까지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어? 아 여기 왔던데 여기 왔던데네 아 괜히 기대 아 괜히 기대했네 어? 포드다! 탱크 라이너! 드디어! 근데 50칸은 아니야 저것도 저 모래 왜있지? 여기 왜있냐 너 이거 이 외딴 섬을 살려놨다고 괜히? 또 없어 근데? 모래 괜히 만들었냐고! 대답을 해보라고! 포드인척 하지 말라고 제발 근데 솔직히 이쪽은 꽃꿀 찾으면서 내가 하도 땅바닥 보고 다녀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있으려면은 진짜 뭐 이런데 어디 있네? <웃음> 진짜 여기 있네? <웃음> 별바라기꽃 어, 근데 24개 중에 20개면은 거의 다 찾아버려가지고 이거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이제? 여기 8개나 남은 거면 은 진짜 뻑하면 빵 나와야 되는데. 뭐 여기 들어가면 바로 하나 나오고. 맞네? <웃음> 이게 진짜 나오네? 뭐지? 이게 그냥 감각이라는 것인가? 있을 줄 알았다. <웃음> 뭐지? 하. <웃음> 게 뭔가 뭐랄까요? 감각이랄까요? 감각 어자 어. 여러분 포드 발견할 준비하세요 있다. 어 이상하다? 없을리가 없는데 이쪽은 설마 꼭대기에다 하는거야? 그렇게 악랄하진 않죠? 여기있다 <목소리>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 네, 아시겠죠? 뭔가 어? 혜빈님이 있을거라 고했는데 없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포드찾기 매드무비 음 한번 찍어봤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업그레이드 다 못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은 슬라임 랜처 1을 한번 처음부터 공략을 해보자고요 제가 안그래도 지금 DLC까지 다싹다 다 사놨습니다 슬라임 랜처 1은 다음 시간에는 슬라임 랜처 1 엔딩 보기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넣어봐. 어, 이거 안 하고 가는 거왜 이렇게 찝찝하지? 아우, 아우 열 받아. 아.